징역 쓰지 마시고요 아이 저도 죽겠는데 아야 코봉이 일어나 일어나 뭐 하니 밥 먹어야지 아이 좀만더 잘게 어 진짜 코봉이 일어나 봐아 정말 잔데니깐요 이 녀석이 어어어어라어어날어다어아침부어엄어 어때 어때 우리 가족이 원펀맨 가족인 거다 알고 있는데 뭐가? 빨리 밑으로 내려서밥 먹어 아 알았다 엄마 빨리 빨리 내려오세요 오 알았다 <웃음> 아유 진짜 우 엄마 못 말린다니까 아유얘코순이또 어디 가 거야 고준아아 아, 졸려 진짜 아 아빠 안녕히 주셨어요아예잘 잤어요 엄마 아침 뭐해 아! 뭔 소리야! 야 아침 되게 무서냐? 순순이 화장실에서 똥싸자니. 야그 소리예요? 너? 야너 은가니? 아 체프에 나가. 야 무슨 난 진짜 전쟁 난줄 알았다. <웃음> 진짜. 야야너 무슨 은가를 그렇게? 아아 어, 어, 냄새 아우 진짜 더러. 아우 진짜 어, 진짜 집안일이 <웃음> 해결했는데 끝이 없어. 야, 콩봉이 너는 이제 라면 끓여먹었지? 어? 아니, 좀 치워놔야 될거 아니야? 엄마 혼자 밥하니? 집안일 혼자 다 해? 엄마. 아, 왜? 밥 언제 해요? 어, <웃음> 진짜 넌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, 진짜. 좀만 기다려. 못하겠으니까 오빠! 마 아, 왜? 야, 왜? 왜, 왜, 왜, 어디서저 미안한데? 어, 뭔데? 나 병기 좀 뚫어줘. 어? 아! 병기가 꽉 막혔어. 그러니까 변기에 숨지 놓지 말라 그랬잖아. 뭐 아니 거동아 좀 뚫어줘라. 아형빠그내내똥배리에 뚫어요. 오빠 아 왜? 사랑해. 뭘 사랑해? 너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저지지매 진짜 똥을 얼마나 굳게 싸는 건 진짜. 아 진짜. 아 이거 어떻게 치워 이거. 아우 잠깐만 일단, 일단 살짝 살짝 뚫어봐야겠다. 아 여기 내려와서 살짝 뚫어 보고 아, 너... 어어안 됐나. 어, 어, 어 엄마! 아이 변기가 부서졌어 엄마. 죄송해. 아 어, 진짜 얘들 진짜 왜 그러니 진짜. 엄마 디 때문에 살지를 못해 진짜. 정신거보 뭐, 진짜. 죄송해요 어, 아침또 먹을 저 생선이 모질라니까 슈퍼 가 가지고 생선 좀사 갖고 와. 에 엄마! <웃음> 제가 10초 만에 갔다 올게요. 너무 날래다리지 말고 사람들 놀랜다 얘. 아니. 네. <웃음> 자, 니나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간다! 가자! 슈. <목소리> 저 여기요 만 원이요 네 거스름돈 자 6천 원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! 아 감사합니다 <목소리> 네, 아 어, 뭐야! 아! 아우! 물뚝 뭐, 부셨네 어, 너 진짜 올 때마다 그러니 너! 가 우리 가게 오지 마 진짜. 아 진짜 제발 진짜 진짜. 힘을 왜 이렇게 생거야? 합니다 아유 다음에 봐요. 아 뭐야? 또 남의 집에 불법 주차 했어 이거. 어? 아니 한두 번 다리고 십몇 번째 이 이게. 아나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나 출근해야 되는데. 이 진짜 아 짜릿시다. 왜 그래 심지? 어떻게 화가 나셨지? 아유, 뭐. 맨날 우리 집 앞에 주차하고 말이야.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. 나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큰났다. 늦었다야.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. 네가? 어, 네가 어떻게 할라고? 자 간다 간다 간다. 와파 정신없어, 정신없어, 그냥. 어, 밥 탄다, 밥 탄다, 밥 탄다, 밥다 어머, 어머. 엄마! 어, 깜짝이야! 아이, 물어 들어와야지, 왜찬 물어 들어오 아이, 엄마, 급하실까봐요. 자, 자주 봐왔어요. 엄마, 받으세요. 와, 아, 진짜, 불을 뽀개, 이놈아! 어디 힘이 어떻게 이게, 조절이 안 되냐, 맨날. 어, 빨리 물어 들어와, 이놈아! 아, 알았어요. 여보, 이것 좀 고쳐줘요. 이놈아. 아빠 다녀왔습니다. 어하, 아하, 은행, 하하하, 돈 넣고, 하하하, 와, 하. 아! 얼마입금 하면 되는데요. 그렇게 큰 돈을요? 하하! 하하하!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엄마가 은행 갔다 올게요. 그래, 갔다 와, 조심히. 네, 엄마. 은행 가자, 은행 갑시다. 털을 누르고, 은행 갑시다. <목소리> 아! 아 아우 아파. 아, 아이 진짜 통유리집 없애라니까 진짜. 나 같이 날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데 진짜. 아우 아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통루행입니다 저기 잠시만 드릴 말이 있어요. 우리 아빠가 큰 돈을 주셨거든요. 어! 아아 아, 아이고 고객님 어, 어느 정도를 갖고 오셨는지 자 봐주세요. 십만 원 장난해 지금? 됐고요! 아 일반 창고 이용해 주세요 아예알았대요 안녕하세요 아, 돈입금알아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계좌로 넣을까요? 아예 코봉이로 넣어주세요 꼭자아다 들어갔으랴! 다 들어갔으랴! 죄송한데 바빠요 너, 어? 음... 야! 나강더라고이 네 총소리가 안 뭐야! 아니 지금 돈 입금해야 된다고 10만원 아 진짜 시끄럽게 하네 진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예, 예예 아까 제가 비밀번호 뭐라고 했죠아예 예. 저기 1345인가? 비밀번호는 머릿속에서 치우는 게 좋을 거예요? 어허 어, 아하 그럼요 그럼 수고하요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 엄마 너아또 아, 보게 졌네너또못보갠 no! 거야? 어? 어 진짜 아, 엄마 <웃음> 잘 다녀왔습니다 오빠 어? 고사나 왜? 오빠 지금 TV에 나오는데? 내가? 뉴스 소파입니다 한 은행에 아주한테 용감한 청결이 나타났습니다 <웃음> 정말 멋진 장면이네요 <웃음> 오 뭐야 뭐야 우리 아들이 TV에 나왔네 오 없어. 오빠 인사됐네 하하하하 <웃음> 콩고레젤레이션 우리 아들 오늘 TV에 나왔는 예. 오늘 저녁은 야채 죽이다아 진짜 짜증나, 엄마, 진짜. 치킨 사줘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